스케줄, 이동 경로들을 철저히 짜는데요. 여타 유형과 다르게 이티제는 이 작업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. 매번 혼자서 하던 고된 일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에티제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. 이 예시를 인생 전반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? 성별 구분 없이 각자 맡은 일을 분담해서 수행할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쌓이겠죠? 지금까지 이티제와 에티제의 케미를 알아봤습니다. ISTJ c o u p UI. D. Hu h a n g Dong Pattern. First Bull Peel Yohan Mail Hendong Yul JJ h a b n a d a l m a i l Yul h a j a d the chain moon g u d man euro s l healing bat s u nada s e o n d gudul e j j u g a n o o n l a k e g e n sadul yul sujib han hu don c and a lajo have had nada han ban ban o o n ha gudul de m m A do a t n j a gi c h ge j j a n han hu juju j u r a j b a n o o n have nada m c h a uig andu d o menu we j ro han hu Gene Jagu Wen Chan, E. U. Myan, a The Loom Menu Dual Dodgy Moon h a d n a d a Third s a g u l h u Weloga Goo Ship g u p a d o n g i l Hassar, s e Nun Ghee y e An Nuga Wat Sud n a d a Yee n i n Dual k e Lisa h o g h An Nun Gut Man Euro Doll, Um Chon g Nan Energy Sob Bee l u o a r Kee l s u It Sud n a d a Fourth Yee n l a k Man Nam e Kuga y u l Me Ghee An Sud n a d a Yee n l a k y u n Sal Lasse a n John s c n Go Ha Nun, Yong Doll Ahuiwal y o n g Ha Nun Bee y e An Nuga Man Go, Man Nam y u n Dan Soon Ha Gay La Donok Jat y e Un Man Dual. 나 e h r n e 뚝딱이 로봇 이티즈와 후천적 소울메이트가 될수 있는 유형 이위는 얼마 전 후천적 소울메이트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16개 유형 중 가장 후천적 소울메이트가 될수 있는 유형은 뭘까요? 엔티즈는 이티즈의 후천적 소울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처음엔 서로 파워게임을 하며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. 엔티즈는 태생부터 강한 속성이고 이티즈는 상대에 따라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티즈의 속성으로 인해 잘 묶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사고 방식의 범위가 다를 뿐 그들의 최종 지향점은 결국 성공입니다. 다만 엔티제는 숲을 보면서 큰 그림을 폭넓게 그리고 이티제는 나무를 보면서 작은 그림을 착실하게 그립니다 말 그대로 위기 투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티제는 철옹성 같던 바운더리 장벽이 낮아지고 엔티제는 이티제를 보면서 크게 지적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서로에게 나쁜 점은 거의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렇게 스노우볼이 굴려가면서 후천적 소울메이트가 되어갑니다 <놀람> 안녕하세요 이티제월드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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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로봇으로 볼수 있습니다. 이외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인 부분은 비슷하으로 편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